구스마일, 구독 이벤트, 구독, 알람 설정을 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구글 기프트콘 보내드립니다. 구! 안녕하세요 구스마일입니다 여러분들 댓글에서 이런 글이 보입니다 구스님 구슬이... 투급이 네. 오르다가 또 멈췄어요 투급 올리는 법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인지라 망각하고 딴 데로 또생 거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육각성을 안 가서 그래요 육각성 정말 빡세잖아요 근데 오늘 그 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각! 야 너도 할수 있어 어? 투급이 내가 이상하게 멈춰버렸다. 안 오른다. 뭐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되냐면요. 당연히 템이겠죠. 우리 아트 디자이너 연옥량거 오늘 제가 덱을 좀 봐줬는데 생각보다 지 장비 좋은 거안 쓰고 있는 캐릭터한테 끼워놓은 거 어? 옛날에 쓰던 애가 끼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거 있잖아요. 이 능력치 좋은 거. 이거 꽉찬 거랑 한 반토막 난 거랑 이런 템들이 있는데 꽉찬 거가 난데없는 애가 끼고 있고 반토막 난게 킹이 끼고 있다든지 자기 템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의외로 희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살 피 보는 꿀팁은 장착 중인 걸 한번 보세요 장착 중 터치했죠 불 들어왔죠 그러면은 내 영웅들이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을 쭉볼 수가 있는데 아요쪽 요거 눌러보니까 아 우리 세교 고서가 끼고 있구나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되겠죠 내주 캐릭 거니까 아 멀린 어 그렇지 잘 끼고 있네 마신 멜리 잠깐만 마신 멜리 네가 먹끼고 뭐 있는데 한번 봐라고 이렇게 어 봤는데 어야 네가 왜 나트 킹보 종을 끼고 있어 이러면 옮겨주라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옵션은 제가 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확치피 욕심 나시겠지만 되도록 맹공 철벽 생명으로 그 중에서 해결하십시오 세트 옵션도 그 중에 해결하시고 요 보조 옵요 옵션 요 옵션도 공방생 중에 맞추십시오 이렇게 맞추어 아, 흡혈이 어 <웃음> 잠깐만 아, 이건 너무 잘 떠가지고 냅뒀다, 내가. 어. 어쨌든, 공방생으로 통일하시면 투급 올라갑니다. 자, 장비 C등급 왜 이렇게 막 끼고 있느냐, 이런 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다면 제 영상 복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구스마의 투급 올리는 법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이미 두 개가 제작이 돼 있으니까 그거부터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SSR 목걸이까지 지금 다 각성하기에 좀 부족하다, 재화가. 그러면 SR 목걸이를 오각성하는 게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 각성에 드는 이 재화 있죠. 요거. 요거는 좀 우리 선멸 들고 하면 좀잘 나오거든. 그래서 SR 장비는 비교적 SSR보다 각성이 쉽습니다. 그러나 C 등급 템버는 또 확실히 좋아. 요거. 킹한테 바꿔 먹으면요. 이거 6개당 5성 각성성 1개거든. 6대 1이거든. 과금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가지고 언제 SSR 장비 다 각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나 장비 잘 살펴봤다 이제. 어 장비 또어 구슬이 말대로 뭐 이상은몇개좀 바꿔줬고 아니면 뭐나 괜찮은데 장비?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거. 바로 인연 체크.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입니다 자, 우리 지금 코서가 데리고 있는 인연 한번 봅시다. 난데없죠, 좀. 어, 완전히 난데없진 않은데. 어. 어쨌든, 자, 한번 보러 갈게요. 뭐 제가 단장 멜리도 있고 합니다만은 왜 마스터 멜리를 해놨겠습니까? 자, 마스터 멜리오다스는 SR등급 영웅이죠. 얘 골드 코인은 좀 비교적 좀 쉬워다, 그죠? 뽑기 좀 하신 분들께 필살기 강화 좀 해줄 수 있을걸? 자, 필살기 강화 맥스입니다. 이런 영웅을요. 확실히 인연으로 해두면. 빵빵 올라갑니다 단장 멜리 보다 마스터 멜리가 좋아서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단장 멜리 피살이 강화 다 해줄 자신 있습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스터 멜리 거다 해주고 인연으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인연들도 좀 적절하게 어느 정도는 장비 세팅을 좀 해주라 어, 이런 거 오강 안 해줬네 나도 봐봐 나도 어. 이게 한번씩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웃음> 이런거 저렴하잖아 오강해줘 인연 애들이라도 이런거 조금씩이지만 조금 조금이 모여서 투급이 오르는 겁니다 자, SR 영웅을 피사기 강화 다 해주기 힘드신 분들은 R 영웅이라도 그때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고르기우스 하나 키운다 이런 애 키우기 쉽잖아요 어, 완전히 키워놓고 목걸이도 싼거 들어가지 필살기 강화도 쉽지 봐봐 필살기 강화 바로 다룰 수 있잖아 이렇게 한 애를 인연으로 좀 붙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툭 많이 올라가요 킹 보세요 만약에 뭐 요런 다이엔 있잖아요 sr 다이엔 이런 애는 필살기 강화 다 해주고 어, 킹 투급 올리는데 도움을 많이 줄수 있다 그죠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거는 저는 ssr 다이엔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급이 조금 낮더라도 킹의 필살기는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킹의 필살기가 합기가 되냐 안 되냐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저는 킹은 그래도 합기가 있는 쪽을 고집할 것 같습니다 유르사나이프 이거에 한번 터질 수 있어. 그리고 코인멀린 쓰시는 분들은 마시멜리 또 사두기 잘했죠? 마시멜리에또 이게 역할 또 있나요? 여기 이렇게. 어? 마시멜리가 코인멀린의 인연이고요. 유일하게 공격력 상승을 주는 인연입니다. 이봐봐. 다른 인연들은 이봐. 일단 기본 스텟 스탯 올라가고 스텟은 원래 다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관통률이죠. 이거 스텟 올라가고 관통률이죠. 스텟 올라가고 관통률이죠. 야, 관통 그거. <웃음> 이래서 마시멜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웃음> 야, 이마시멜리야네가 어쩌다가 이런 대우를 봤냐. 어쨌든, 이렇게 인연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인연들 템도 좀 적당히 끼워주세요. 요런 정도라도, 요런 정도라도. 자, 그렇다. 다, 다 했어. 다 했어요. 근데도 투급이나 더 올리고 싶은데 안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각성을 볼 때가 됐죠. 보통 어 기본적으로 사각성까지는 꼭 하셔야 되고요. 되게 쉬워요 사각성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각성을 이제 노리겠죠. 그래서 오각성이 조금 이제 빡셉니다. 빡세지만선멸좀 열심히 하시고 하다 보면 오각성도 어느샌가 됐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육각성 자 마지막 최종 육각성. 육각선에서 투급이 확 올라가더라. 투급 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육각성이 쉽지가 않아요. 바로 이거, 이거 미쳤어. 진짜 이거. 육성 생명의 물이 물에 세개나 들어갑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저도 아직 멀린 육각성을 못했어요. 이게 육성 하나당 오성 생명의 물 6개니까 오성 생명의 물 18개가 있어야 이거 세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토설리죠 이런거 뭐 구하는건 별거 아니에요. 이런거 구하는거에 그냥 획득체 가가지고 사냥 좀 하면 나오면 뚝 떨어집니다. 그렇먹으 되고 결국에는 생명의 물인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보스전입니다. 일단은 보스전 쭉 돌면서 선멸을 다 깨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매일 하고 있어요. 그걸 매일 하고 있고 가끔 한몇개 빠뜨리는 날도 있어요. 너무 바쁜 날은. 근데 거의 여섯 개 깨고 있는데 그거 다 깨고도 다 깨고도 행동력 빵빵하게 채워 놓고 이거를 X를 자동 반복으로 돌려 놓습니다. 돌려놔요. 자, 보상 볼까요? 보상 보면은 생명의 물 5성 6%요. 아시네피 6%. 마신의 피6 그리고 SSR 뭐 룬도 좀 주고요. 마을마다 이룬 옵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26% 확률로 사성 물을 준비다사성 이거 마을에서 사면 얼마인줄 알아요? 10만 골드야, 이거 하나에. 마을에서 사면 10만 골드 짜리에요. 뭐 할인해서 사면 8만원. 이거가 26% 확률로 드랍됩니다.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68% 확률로는 이제 뭐, 이성이랑 이렇게 좀, 음. 어, 쳐다보고 있으면 속다고요 그냥 돌려놔. 돌려놓고, 다 떨어졌네? 또 사가지고 집어넣어놔. 계속 하다보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툭 봤는데, 이 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또큰 떠있는거야. 진짜 행복하다, 그 순간. 진짜 행복해요. 생각보다 근데 그 장면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6%라는 확률이 낮긴 낮지만, 한 100판 돌린다 생각해 봐봐. 100판 돌리는 심정으로 돌리뿌는 거야. 100판이면 이거 6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확률상. 물론 확률이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난 종종 봤어. 이게. 그래서 정말 유각성이 너무 멀고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도 할수 있어. 아, 안 돼! 그 다음에는 또 뭐니뭐니 해도 70렙 만들기겠죠 어,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이게 더 확장이 될 겁니다 80렙으로 확장될 것 같아요 맥스 레벨을 올려 나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투 올리는 법이죠 그러나 결코 쉽지가 않다 예, 이게 메인 스토리를 밀어야 되고 그걸 밀어서 회색 마신의 날개를 얻어야 되고 그것만 되는 것도 아니고 SSR 목걸이를 얻어야 되고 하드 하긴 하드하다 <웃음> 일단 70렙 만들어 나가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70렙 하나, 제주택에서 70렙이 아직 한 명이 안 됐어요. 아, 하려면 지금 할수 있는데, 그냥 제, 제 느낌인데, 제 느낌인데, 갈란 업데이트를 한번 보고 제가 판단하려고 일단 살짝 미루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 그냥 제 초계, 완전히 틀릴 수 있어요. 틀리면 그냥 70년에 가면 되잖아. 그때 가도 되잖아. 살짝 제가 간을 보고 있어요. 갈라니 보스몹으로 나올라나 영웅으로 나올라나 헷갈리는데, 영웅으로 나오면 분위기 한번 보고요. 아, 좋다. 반응, 공식 포럼 어떤 반응들 보고 등급표 높다 싶으면 뽑을 겁니다. 그게 뽑아서 이렇게 키울까 해서 신캐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미루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투급 한번더 올라가자!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급 상승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바이!